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것도 지금 자 오늘은 범바라 인수형 카이도하고 오링빅만 포함해서 그 전까지 티어변 하나를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그래서 티어표 짜보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어떤 게또일등인지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그냥 보기, 보기까지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 아직도 필상이 건하나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할 게아닙데데 저는 1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찬크스 네. 데드 찍었어요. 아. 고 이제 메달작까지 딱 하고 나서 음. 한번 리그를 돌려보니까 아. 조금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내가 아직도 느끼는 건범 타고난 로저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공속이 달라. 한무살이 나가는 속도랑 이 경공면 나가는 속도가 이게 완전 달라 요새 원카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이 원카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샹크스 1위에 놓고 근데 킹이 얘네 둘보다 앞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나요? 지금 킹이? 리그 돌리면은 SS 돌리면은 그각 팀의 득점자가 더한 명이라도 더 있냐 없냐 그 차이로 지금 승패가 가리거든요 아. 완전히 득점자 매터가 바뀌었어요 지금 음. 그래가지고 힝! 뭐 압도 하고 다녀요. 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인수형 카이도 전부 득점자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뽑고 뽑히고 뽑고 뽑히고 응. 그, 그거 막 엎치락뒤치락 그거 응. 지금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인카가 메리트가 있네. 응. 그래가지고 인카를 뭐 올려보겠습니다. 응. 일반 카이도로 올려볼게요. 응. 1티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아그럼1티어에 그래. 확실히 들어가고. 응. 응. 어제 응. 써보니까 후기. 어제 후기인데 사실 어제 이제 5성이 아니라서 레벨이 아, 7시가 4거든요 조금 음. 음. 아직은 좀 약, 약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러나 이제 텔레포트를 해가지고 깃발 뽑는 거, 그 봉진에 음. 서는 그런 맛이죠 음. 근데 마지막에 뒤집기로는 최고 어 맞아 맞 근데 그 전까지는 물몸이라 너무 물몸 아니야? 아 맞아, 솔직히 그것좀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레벨 8시을 찍으면 좀 특성이 열리거든요 음. 뒷발을 뽑는 체력 회복하는 특성이 열려요 아 그래가지고 얘는 싸움면안돼 계속 뒷발 뽑고 도망가고 뽑고 도망가고 딜빵은? 딜은 좀 큰띠띠하다 그렇지, 딜빨띠띠 딜빵 해야지 그리고 사실 적점자는 무시이 싸우면 안돼 새끼로 돌아가가지고 아 맞아 맞아 뒷발 하나 더 뽑는 게 유리하지 굳이 쌓을 곳도 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찰스는 분명히 1위를놓고 여기 일단은 킹을 2등 로저 3등 이 그러면 오링빅맘이 어디에 위치를 할 거라고 봅니까? 오링빅맘 지금 댓글들 보니까 다들 1위다 1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이 오링빅맘이 갑자기 좀 떡상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링빅맘의 장점을 채팅으로 좀 쳐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오링 빅만 처음 나왔을 때는 음. 어 이거 뭐가 좀 애매한데 왜 이렇게 약해 이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의견이 갈린 게 이제 좀 키웠나 봐 사람들이 아 그래가지고 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좀 강한 빅남을 만나니까 아 생각이 바뀐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캐릭터는 음. 저레벨 때는 몰라요 그래 써봐야 돼백 음, 찍고 메달작 타고 태봐야 아, 이제 어쨌든 두 캐릭터를 다 써봤는데 어느정도로 갑니까? 올인기보다? 올인이감이 저는 원파보다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로저.. 로저보다도 사실 지금 메탈에서는 빅맘이 음. 로저보다도 앞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왜냐면 지금 로저가 나왔으면 크게 할수 있는게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지금 봐야되는게 있는데 인수영 카이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내가 봤을 때 인수영 카이도가원파입니다 원팍? 어.. 로저부러. 이거는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략형 캐릭터야 이거는 뭐길빵 넣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는 근데 땅걸로 싸우다가 후반에 나와서 뒤집는 캐릭터는 아니다 싶어요 개인적으로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저는 인수형파이도는 원카 뒤정도 봅니다 킹보다는 못해요 키를 못 따거든 오왕 루피는 음, 오왕 늘오 루피는 좀떡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지금 오, 빅맘 음. 잘 잡고 뭐 원카 잘 잡고 음. 뭐, 뭐 샹크스도 뭐잘 잡고 지금 사실 오왕루피가 1티어 이제 후반부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음... 예전에 한찬 샹크스가 판을 칠 때는 좀막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샹크스가 좀 줄고 빅뭐 인카 이런 게좀 올라왔죠 더불어 같이 루피도 덕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로저 및 원카 위? 원카보다는 위라고 치칠고볼게요 로저랑은 네. 음, 모저, 조금 애매하네요 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딜리스도 있고 그치락 그치락 그치락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오왕높이도 근데 물몸이라고 물몸이긴 한데 아 근데 나는 그스킬를못 피하겠더라고 아 쉽지 않지 그러면 오왕높이를 4위에 놓겠습니다 4위. 킹이 3위는 3위는 아예 맞다고 생각 결국에는 음. 이제 게임의 판도로 뒤집는 건 2.3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아마토가 인수형 파이도우도 낫지 않나. 오, 어, 아마토 같은 경우에는 특정자인도 불구하고 이제 뒤길이 된다. 방이 싸움이 가능하다. 그래. 응. 그래서 인수형 파이도우는 내가 봤을 때싸우수면 없는 캐릭터고 싸우기는 아 길방이 오나간 나와서 요 정도가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은 1위 샹크스, 2위 오링빅맘, 3위 킹. 4위 오왕, 로, 5위 로저구나 네. 5위 로저 6위 온카 7위 야마토 8위 인카 9위 제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리가, 진짜 야를 신뢰하지 안안 않아 7위가 이띄어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신뢰하지 않아 <웃음> <웃음> 이제는 일반 이제 패키 중에서 쓸만한 애들이 이제 여기 밑을 이루는 건데 그쵸 렇 어, 음. 나도 이제 요여기 동의해요 패롤이 짱짱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음. 이제 인카가나옴으로써요 카이도는 차곡도 지금 네, 밀려진다 타만 못해 안그래도 원래 빅맘이랑 붙여가지고 새로 나온다니까 음. 게이지 채우는 거, 수비수가 그래서 이티어 1.5로 내려놨는데 이제 인카가 뛰면서 뭐지 내려놨는데 LD 한번 봤으니까 광고 한번 보고도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근데 이거 또 1.5 티어는 힘들지 않나? 나는 이거 5뎅급이라고 봐요. 5뎅급아 그래. 짱짱하긴 네. 한데. 아봐 여기서 오히려 아 오뎅이랑 카이도 용카랑 마르코랑 울티 레일리 요 다섯 개가 견줄 만할 걸 오히려. 그래감정기까지 여섯 개. 그 어. 얘네들 도 사실 밑으로 내려가야 돼. 세블도 내려가야 되고 불사보도 내려가야 돼. 여기서 견줘야 돼. 얘네가 쓸만한 패키 아니야. 그쵸? 어, 와, 여기서 건지는게 맞아. 그나마 패키 중에서 쓸만하다는 느낌. 응 음, 맞아 맞아. 여기서 나 오뎅이 많이 떨어졌어. 지금 오뎅 값이 없습니다. 오뎅도 사실 내가 근데 요새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깻날 음.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이게 살짝 너프를 한 건지 뭔지 그냥 개인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원래 깃발 그 원툴이었잖아. 맞아 원툴이잖아. 근데 지금 깃뻑도 제대로 못해요. 아.. 팁 그냥 날아가고 팁가 죽고 막. 그쵸 원래는 그 간섭, 이제, 간섭. 어, 보물 영역에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간섭을 안받는데 음. 요새는 멀리서 때리는 공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네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 극막 때문 못돼요 사실 보니까 1티어 말고 나머지 티어들 중에서는 스시 승리는 남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 그냥 같은 티어는 비슷비슷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티어 안에서만 좀 나누는 것 같아 요 근데 맞아. 요 밑으로는 어, 이제는 또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캐릭터인지. 그리고 밑으로는 사실 SS 가면 은안 보입니다. 어, 안 보이는 캐릭터지. 안 일단은 주요 티어표로 1티어랑 1.5티어 2티어까지 봤을 때는 이정도가될것 같아요 여기1 8가지의 캐릭터에서 잘 조합을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티어표를 참고하셔서 내가 리그를 돌릴 때이 캐릭터들을 전부 다 갖고 있기는 좀 힘들죠 잖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조합을 잘 해가지고 이 캐릭터들을 육성시키면 되겠다 이런 조합으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순위표는 봤으니까 속성별 1티어를 한번 볼게요 먼저 득점자. 득점자는 그러면 킹하고 킹하고 잉카가 있고. 카네요인카 잉카, 그리고 뭐야마토이 정도 있겠는데. 아, 인잉카냐야마토냐 어. 야마토다 저는 응.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근데 저는 지금 잉카고 뭐, 레벨 잉카를 써본 적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사실로 별 없어. 요 아직은 좀 감을 못 잡겠다. 아, 오성인 잉카 정도 써 봐야 되는데. 그치그니까 지금 아마 또 시간 조금 지나면은 이제 고렙에 육성된 인카들이 많아지면서 리드에서 보이면서 또 티어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공격수는 뭐볼 필요, 볼 필요 없죠. 네, 그렇죠. 습니다샹크스는 이제 다음에 로저 정도. 아, 샹크스 루피 뭐 정도. 이렇게 가겠네요. 아 원카, 식당하다. 아, 원카는 이제 조금 아, 힘들지 네. 않나. 수비수로는 그러면 오링빅맘이고 음. 아 이게 이제 두 타입 가져가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음, 맞아요. 네. 와제파 제... 키드 키드 보단 제파가 낫긴 한데 아.. 제파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점대로는 순서대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킹, 야마토, 인수형 카이도 공격수로는 페이샹, 보앙루피, 로저 수비수로는 오리링만과제파 여기서 한번더 생각하자면 키드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그나마 이제 키드 이런 애들은 좀 응. 구하기 쉽다. 맞아.